부타 완다나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보따소나무떠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보따소 나무따사 바가와도아라또삼마삼보타서 축복을 주시는 분바가와께 탐진치 여이여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나라함께 바르고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 삼마삼보다 그분께 예경올립니다. 띠사라나 삼귀의 보탕 살아나 가참이 담망 살아나 가참이 상가 살아나 가참이 나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탐마에 귀합니다 나는 상가에 귀합니다 반짜 시카 빠다니 오게 바나티파타웨라마니 시카파당사마디야미 생명있는 것을 해치지 않는 실천 덕목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아딘나다나웨라마니 시카파당사마디야미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실천 덕목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까메수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아미 삿된음행을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실천 덕목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거짓말하지 않는 실천 덕목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소라메라야 마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술이나 약물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삼가하는 실천 덕목을 나는 지키겠습니다.